아이엔마 t e n g 제고 하객님, b l o 야 내가 고 어, 너 오늘 사고안는 진짜 아리가요. 삼국장 진짜 나도 삼국 도대체가 왔냐? 아, 나 가락이 뭐야? 가락을 못 듣고 안에 우린 안 하잖아. 삼구이랑 가락을 왜냐? 네. 갈치 이서해장에서매장라도매장에가 아, 네. 원래 에서 매장에서 매장에서 매장에서 매장에서 매 뭐야. 서 매장에서 매장에서 매장에서 매장에서 매장에서 매장에서 매장에서 매가에서 매장에서 매장가서 매장에서 매장에서 매 유서같이 됐어아다 치댄지. 가랑기 얼마야? 한개두 개? 한 개. 너나 오래 걸렸어. 렌즈 타자. 잠깐만. 아, 아, 아, 여 이미지 보고 싶어. 이번 역은 장류 군대 입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차례 국민유니버시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반시도 시, 진명 진명站. 전능 전문駅 되시 가라고가라고 왔어 한번 쳤어? 뭐냐, 하나야?